안녕하세요. 플라스틱 업사이클링 브랜드 모듈랩의 윤신현이라고 합니다. 가움이라고 하는 청년 성소자 활동가 단체입니다. 우롱티캠프라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포다코리아는 서울의 정체성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할수 있는 어떤 장들을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방식으로 기후변화 활동을 알리고 또 해결 방법을 찾고 있는 단체입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석탄화력발전소를 짓고 있어요. 지역 그 주민들에게도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인데도 잘 알지 못하는 사실에 좀 많이 무기력을 느끼던 찰나였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방식으로 이것을 알려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소비자 단계에서 나오는 플라스틱들을 가지고 중간재라고 말하는 플라스틱 판재를 만드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다 유럽 지역 혹은 미국 지역에 비해서 적게는 5년, 많게는 20년 정도 뒤쳐져 있다고 보여지는데 저희가 해결하는 문제가 한국이라는 곳에서만 국한된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도 똑같이 경험하고 있고 대풀이되고 있는 문제들이라고 생각이 돼서 가장 큰 이유였기도 했습니다. 아시아의 독립기획자, 독립예술가들과 함께 어 직업적인 고민을 나누고 같이 해결을 하고자 한 그런 네트워크 모임 연구였습니다 국내에 있는 문화예술 또는 공연예술 기획자들끼리 모이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제 국제 교류가 다 막혔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해외에 있는 독립기획자들 함께 얘기를 해보면 은 조금 더 재미있는 얘기들이 나,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한국에서 동성 결혼에 대해 좀더 쟁점화하고 조금 더 공론 훈장의 장으로 옮겨가는 과정이 조금 버거웠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외부의 어떤 얘기들에 대해서 전해 들으면서 한국에서 어떻게 적용할까 같은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왔던 와중에 사포로 지방법원에서 동성의 커플에게 결혼의 효과를 부여하지 않은 현재의 법이 위헌이다라는 이런 판결을 이끌어내게 되었었는데요. 그들에게 어떤 배울 점들을 배워서 한국에서 적용해서 또 새로운 캠페인들을 설계해볼 수 있겠다. 코다는 농인 부모의 자녀를 일컫는 말입니다.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모인 코다들이 서로의 정체성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할수 있는 어떤 장들을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코다 자긍심이라는 걸 가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국제 교류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개인들이 서로 연결을 하고 싶고 만나고 싶어 하는데 그럴 계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이 있고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나눌 예정인데 한번 시간을 내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굉장히 좋아하셨고 또 그렇게 해서 같이 모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단체가 창립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만나주세요 했을 때 만나줄까라는 부분이 좀 가장 어려웠었던 것 같아서 왜 만나고 싶은지 온라인으로라도 만나고 싶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관계를 지속해 나가고 싶은 의향이 있고 이런 진심들을 좀 제안서에 잘 담아보고 그리고 그 제안서 자체를 흰색의 까만 글씨로 이렇게 보내지 말고 좀 이쁘게 만들어서 그들한테 좀잘 어필해 보자 시간을 맞춰야 되다 보니까 버스타면서 이렇게 서로 줌할 때도 있었고 시차를 뛰어넘으면서 12시에 미팅에 참여해야 되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사실 저희 집을 오피스처럼 꾸리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 스페인 측의 반응이었는데 그분들 같은 이제 공장에서 나오는 불량 사출품들 균일하게 얻어와서 판재를 제작을 주로 하셨는데 저희는 이제 그게 아니라 소비자에서 나오는 플라스틱들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모델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먼저 아, 우리도 이런 거 스페인을 좀 해보고 싶다 너네가 어떻게 했는지 논의를 했었던 그런 에피소드들이 기억나남요삿포로 지방법원에서 소송을 했었던 그 단체와 만나게 되었는데 었 실제로 그 지방법원에서 소송을 주임하던 변호사셨거든요 그분들에게도 저희가 좀 보냈던 진심이 잘 와닿았던 것 같아서 좋은 어떤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다와 농인이 어떻게 함께 성장할 수 있을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폐기의 콘텐츠를 제작을 했습니다. 콘텐츠를 보면서 아, 코다들이 이렇게 성장할 수가 있고 코다들이 이런 애로사항을 겪는구나. 그래서 나는 코다의 경험을 이해할 수 있었다. 라는 반응들을 많이 보여주시면서 어, 너무 이 콘텐츠가 도움이 많이 되고 계속해서 보다들이 그런 콘텐츠를 제작해서 농사회에 이제 배포해주면 좋겠다라는 반응을 보여주실 때 굉장히 보람차고 기뻤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뿐만 아니라 제 자신의 직업적인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뒤돌아보면서 아,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내가 나아가야겠구나 하는 지점들을 좀 찾게 되어서 저한테는 그 점이 굉장히 커요. 기후변화라는 문제가 단순히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연대는 사실상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의 눈을 뜰 수가 있고 그러면서 더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사람 한분한 한 분의 힘이 진짜 큰것 같았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만 힘쓸 게 아니라 다 같이 힘을 쓰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마음이 따뜻했었고 의지가 많이 됐었죠 문화적인 역사적인 맥락들을 공유하고 있는 동아시아의 청년 활동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성해 나가는 플랜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물꼬를 트는 첫 활동이었다 보니까 좀 의미가 남달랐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여기서 끝나게 두지는 않을 거고요 한국에도 지금 7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짓고 있는데 저희가 그중 하나인 강릉 안인화력발전소를 좀더 공론화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나의 환경을 좀 외부적으로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좀더 객관적으로 성찰할 수 있고 혹은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